메리, 에? 거기 가만히 에? 서서 뭐하고 있는 거죠? <웃음> 엠마, 어머나. 열심히 일을 하고 뭐지? 있군요. <웃음> 메르다? <웃음> 개무섭네, 진짜. <웃음> 음, 그 아니, 할지, 이래니? 뭐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란 말이야. <웃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The m a t r i a 라는 수도원 게임입니다. 한 명은 수녀 원장이 돼서 유저들을 찾아내는 거고 다른 유저들은 AI들, 수녀들 사이에 숨어서 탈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모은 다음에 탈출하는 내용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플레이하실 풀동부 이론을 전부 다 데려왔습니다. 새벽시 빼고 총 8명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일단은 첫판이니까 제가 수녀원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액면가대로 가는 거군요. 아, <웃음> <봐요>. <웃음> 자 가보자. 이름이 원래 다른가 이렇게? 자신의 어, 이름이 들키면 어? 안 돼요. 닉네임은 원래 다르게 나옵니다.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몰라요. 뭐지? 어, 노라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노라? 노라! 수녀 원장. 아, 이 녀석, <웃음> 일을 해야지. 뭐. 줄리아, 일 열심히 하고 ]지. 있군요. 죄송한데 수녀 원장이 아니라 프리자 <웃음> 같은데요? <웃음> <웃음> <웃음> 개웃겨 어, 이거 뭐지? 아 밤이 됐구나 밤이 뭐? 깊었어요 아깜짝다 아 누군가 악마의 지배되어 여기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명을 더 고를 수 있네 노라. 우리끼리도 제가 누군지 모르네 색깔만 다르고 우리가 지정한 이름은 안 보여요 아 그래? 나는 이름이 다 똑같이 음... 하얀색이야 헬렌! 어, 어 자동으로 지목되네 아. 미친... 어. 뭐야? 소범이 죽었... 어? 죽었어? 아, 아. 아니 저안 죽었는데요? 내가 죽었는데요? 아. 키비빙? 아니 왜 자동으로 죽어? <웃음> 키비빙이랑 저요. 젠다. 자동이면 아, 너무 안 돼. 아, 노호가 노라였어? 메리, 거기 가만히 에? 서서 뭐하고 있는 거죠? 엠마, 어, 열심히 일을 하고 뭐지? 있군요. 베르다? <웃음> 개무섭네, 진짜. 음, 아니, 이레니 뭐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란 말이야. <웃음> 진짜 스트리밍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뭐야? <웃음> <웃음> 아 이거 귀신이 나 방해할 수 있어 아니 뭘? 약간 느려 나 아까 지하에 갔었는데 맞아요 버튼밖에 뭐, 없는데 땅 파는 땅 파는... 땅 파는... 수 있어요. 스페이스 누르면 땅팔수 있어요 스페이스봐요? <웃음> 자 랜덤으로 골라보겠습니다 KT 앞으로 나오세요 <웃음> 참나 저형 <웃음> <웃음> 제이니언군 <웃음> 된장 고렇게가 죽었어? <웃음> 고렇게 이름 뭐였어? KT. KT 짱. 통신사 굿. <웃음> <웃음> 줄리아 엠마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줄리아 엠마 아니고 짜뽕, 자봉상 도도리아상이어도 말이 될것 같아. 아니 여기에서 일하고 있던 한놈 어디갔어? 아, 원력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 착하게 사셔야죠. F 누르면 들어가죠. 아, 전혀 모르겠는데 다 어디 있었던 거야? 일단 안 보였던 두놈 고르겠습니다 그레이스 아한명 밖에 못 고르는구나 완전히 걸린 사람 아니면은 밤에 한 명씩만 고를 수 있나봐요 아니 사랑님 너무 잘하는데요? 레이텔 줄리아 앞으로 나오도록 줄리아 아야아왜 아니 뭐야? 하네. 벌써 다 잡았어? 어... AI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럼 나? <웃음> 네. 그 민트신 <벤친> 거 아니야? <웃음> 이게 뭐야? <웃음>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웃음> 나도 <웃음> 수녀 입장이 돼봐야 알것 같아. 소범이부터 음. 해 그럼. 그래야 음. 우리가 뭔가 좀 알지 않을까? 너무해. <웃음> <웃음> 너무해. <웃음> 아, 잠깐만. 근데 이게 하루가 너무 음, 짧아. 아, 90초로 늘리겠습니다. 원래 60초였는데. 음. 야, 1분 만에 끝나는 날이라니. 자, 고. 어떻게 하는 거지? 왜..왜? 어안 움직인다 왜? 어왜안 움직여? 와 됐다 어. 열심히 일하는 척 하세요 길을 벗어나면 이렇게 뜨는 건가? 그, 일안 하면 그렇게 한다, 뜨는 아니. 거 아니야? 그일안 그, 하면 그, 뜨는 그, 거 하는 같은데? 하는 거지,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어디 갔어? <웃음> 어? F키구나? 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스페이스로 땅을 팔수 있네. 음. 아, 너무해. 지금 죽이면 어? 되지. 엠마. 엠마. 아? 헉, 엠마가 죄인이었어. 누군가 매워. 죽었어, 지금. 오. 어이가 없네. 누가 죽었어? 제 어이없는 사람이야. <웃음> <웃음> 와, 찍었는데 죽었어. 아니야, 됐어. 어? 여기 오. 숫자를 아, 입력할 수 있는 기둥을 발견했어요.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아,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기둥을 찾아서 번호를 음. 알아낸 다음에 입력을 하면 탈출할 수 있는 거구나. 땅을 열심히 파서 빠르게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기둥을 찾아야 돼요. 그그 음. 그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기둥의 숫자는 위에 있어요. 아, 그 옆에. 음. 교회. 로이 아아아아아 안돼 내 <웃음> 네, 목숨 걸고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녀다고? 어 초록색 0 어? 0이고 노란색 1이었습니다 그거 맞춰놨어요 다들 지하에 있나? 쏙쏙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 겁나 웃겨 진짜 어? <웃음> 초0노1 아니 보라색은 어디 있어? 찾았어요 찾았어 보라색 찾았다고? 찾았어요 땅을 파다 보면 은튀어나 아무거나 숫자 너 정해봐. 1 넣었어요. 1 넣었어요. 어, 보라색 1. 알렸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 어! 어 클라라! 안 돼. 클라라 아, 어딨어? 이거 다정기는데! 아. 아. 고로케님이야? 아 근데 망했다. 이제 다 그건데. 보라색 5! 아, 어딨어? 가운데 교회 왼쪽에 있어요. 되게 바로 들어온거 같은데. 공개되는 색깔이 달라져요. 음. 아. 맞췄! 맞췄어요. 5 맞췄어요.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어디갔어!? 땅골로 탁골로 빠져나가 어? 이 응. 나가면 탈출고. 되는 거야? b 이거 나가면 끝나는 어, 게? Oh 아 이게 오한 명이라도 나가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아 이게 진짜 그렇게 철거를 하는 거구나 다들 다 AI라고 체크가 돼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더이상 한 사람이 없었어 자 이제 윤뺑지 수녀원장으로 빙의 내가 수녀원장이야? ㅋ ㅋ 아주 좋아 가자 이래 잘하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 왜안 좋나? 다시 60초 됐어요, 사장님. 아이고, 설정을 매번 아치. 만져야 되는구나. 빨리 쓰러들면 나야 좋죠? 아, 아, 1.5초 정도 된것 같은데. 응? 너 당첨? 오, 오, 오. 내가 시그널을 보냈는데 다른 수녀들 뭐 알았어요? 네, 아, 보여요, 보 어... 어느 정도 멀리 있다 막 이런 것들 <웃음> 크기로 <웃음> 좀 보입니다. 첫 아, 타자부터 새빨간 떼장을 찾아냈다니 기분이 너무 좋군요. 넌 밤에 보자. 너무 무서운데? 어 무서워. <웃음> 후덜들아 잠시만 이름이 뭐였지? <웃음> 아, <맞다>. 사탄 루이스? <웃음> 나와서 정유의 철탈에 <철태를> 빠지세요. 악질탈! <웃음> 아, <웃음> 시민이었군아 뭐야 사장님 아니잖아. 후덜덜 나 일만 해야겠다. <웃음> 목표는 사장님? 아 너무 무서워서 지금 못 돌아다닐 것 같아. 얘들아 빨리 다른 사람들 <웃음> 좀 열심히 말할게. 돌아다녀봐. <웃음>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죠아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 이거. 일단 보라색 <웃음> 키패드 찾았어요. 아, 보라 노란색 영이에요 <웃음> 네이지? 맘에 안 들었어. <웃음> 잊어주세요. 저 아, 형.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불쩍한 사람 죽였네. <웃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대. 너무 무서웠어. 싸늘다 <웃음> <웃음> <웃음> <사느라다. 웃음> <웃음> <웃음> 그거 거기에다가 걸렸어. 아이건 민키가 아니구나. 아, <웃음> 아, 죽어주세요. 아 이렇게 바로 걸리다니, 조금만 더 노동하는 척할 걸. 아유 음, 머리 아파 다레. 죽겠네, 아주 그냥. 아니, 아이쟤 아니, 뒤에 유령 얼굴만 보이는 거. 어, 원통하다.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아이, 뭐야, 뭐야. 아이, <웃음> 아, 잘못했어. 나도. 안 돼. 와, 먹고 사갔다. <웃음> 이제 몇놈 남았지? <웃음> 몰라. 놀아, 뒤져 아무나 죽어? 와. 트리플킬. <웃음> <와>. <웃음> 죄무하네 진짜 와 순식간에 지금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아 죽으면 이렇게 무서워. 영혼 상태로 <웃음> 있구나 아니 에이? 왜 투옥 시키는 게 스페이스가 아니고 F야. 이게 헷갈려 죽겠네. 아 이게 깜짝 놀래키려면은 길을 예측해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나 인기인이지? 우리 형들이 날 너무 좋아해. 원통하다. <웃음> <웃음> <웃음> 이제 나 멈출 수 없어. 무조건 앞으로 진행해야 돼. 복수할 거네. <웃음> 난리 불렀어. 누구냐? 원통하다. <웃음> <웃음> 어디갔어? <웃음> 캐티 아. 프란시스 녹색만 알면 아, 되는데 과연 오늘, 캐쳐이들 사람은. <웃음> 줄리아! 당신의 마음속에, 시커먼사탄이 숨어있어! 죽어! <웃음> 사탄 들렸어? last on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니 e s Yes! Yes! 안 그래도 e s 터졌는데 지금 y e 원통 공격 y e 봐라 <웃음> 가 <씨가> 너무 부족해요 <웃음> 과연 누구일까? 호신사 아웃! 사망. KT는 아니었네요. 뭐 아직도 안 끝났어. 뭐하사장님 저희 회사 직원 너무 많은데요. <웃음> <웃음> 아, 왜 죽여도 죽여도 끝이 난다. <웃음> 원통하다. 샤랍 샤랍! 어떻게? 샤랍 샤랍! 너무 안칼진데 어, 녹색만 <웃음> 맞추면 돼요. 아, <웃음> 짜라 <웃음> 말들이 많아 <맞아> 죽어가지고 그래도 육지처럼 에없구는 지금 뒤에 뭐야 저거 <웃음> <웃음> 아니 그갈 여유가 없어 유령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아예 너무 웃기다 이거 이름 뭐야 몰라 어? 그 아이 어쩌고 너너 이레니 이레나 이레니 와 골랐다 것도 이런 복시하지 못한 것들 지옥에다 떨어져 버려라 자, 수녀 원장 노호 노호 시인, 수녀 원장 고 수녀 <웃음> 원장이 조금 느린 것 같다? 아니 무슨 벽돌을 <웃음> 수, 부수는데 깔커먹는 소리가 나 <웃음> 내가 봤을 때 삽질하는 <웃음> 게 아니라 먹어서 치우는 것 같아요 야, 야! 데이지 누구야?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거 <웃음> 이름 말하면 안 되지 야 <웃음> 아, 큰일 났다 사장님 쭈롤한다 들고 찾아냈습니다 아, 아. 삽질 되고 있는 건가 누르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페이스가 꾹 예. 누르고 있어야 할걸요? 아니 얘들아 다 <웃음> 내려오면은 누가 위장을 해? 찍겠지 뭐잘 찍어보시우 직원이 많다 보니까 핑크색 찾아 놨어요 그리고 저는 <웃음> 죽을 것 같.. 핑 <웃음> 뭐라고? 뭐이가 뭐가이? 핑크 핑크이 해놨습니다 나는 이름... 이거 항상 이 상황이 오면 내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 노야 아, 빨리 맞아. 더빙 해줘. 내려낼게. 놀아. 일로 와. <웃음> <웃음> 아 걸렸네. <웃음> 아니 어떻게 저만 안 내려가고 위에서 열심히 일했다 어떻게 절실일 수 있어요. 원통에. 섭질이 안 되지 갑자기. 어 이제 된다. 블루색 어, 어, 유마자. 배는... 아 그렇네. 저기요. 저도 일 저기 중이에요. 아 빨리! 저일 중인데? 아, 순영 원장님 아 저눈뜨잘 보세요. 일하고 있다고요. 와만와 다시. 밤을 봅시다. 저 일하고 아, 있다고 봅시다. <목소리> <목소리> <네너로> <목소리> 네 마리. 옐로우 8이라는데? 어, 아 이거 곱님이 있다. 이 사보 한번 해볼게요. 사보. 깨지는 소리 나는데. 사보 터지가 뭐야? 교회 옆에 있는 종을 터뜨리니까. 종이 깨졌어요. 사보가 터지는데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어요. 어어어어어어어어버렸네 아이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종이 깨지면 복구가 안 되네. 다음 날이 돼도 이 수녀 원장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 수녀 원장은 여기로 갈까? 여기로 어,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특히 메타로 갔거든요. <웃음> 가운데 가기 너무 무서워 가지고. 자 이번에 너무 무서워하는 찜찜이가 수녀 원장 갑시다. 네? <웃음> 주님의 소리를 들어라. <웃음> <와>. <웃음> 너희들의 보요보요 어. 일을 사노라 감사합니다. 레이텔. 오케이, 탈 와. 자, 아직 안한 사람. 훈다부터 해보자. 음, 오늘도 일을 하는 수녀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까? 오, 좋아, 좋아. <웃음> 너무 무서워요. 아이렌? 아이렌? 속도가 어? 마음에 안 드는 걸? 고농색 <웃음> 안 치는 <쉬는> 사람. 자산! <웃음> 음... 그렇군요. 어! 어? 안돼! 내 종! 내종도가 깨고 갔어? 밤이 깊었다. 오늘 수녀들 중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수녀를 주님의 곁으로 보내드리겠어요. 아이렌! 나오세요! 아이렌! 아, 아이렌! 순수한 어? 영혼이! 일을 맛있다. 열심히 했었어야지! 어.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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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전히 엠마가 저보다 네? 일을 너무 못해요. 엠마를 달아야 해요. 음, 엠마 저, 초롱초롱한 눈망을 울 봐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예. 물순하게 자고 아, 시선을 돌리고! 예. 물순하게 동료를 팔아먹기 알렉스. 아, 아. 잘 가도록 해요. 먼저 아, 주님의 온통하다. 곁에서 기다리세요. 원통하다! 아, 어디서 원통한 소리나네. 추워? 지금 빡질 중 중이야? 추우세요? 거울로 전해드려요. 일단 못본 사람이 다섯 어? 명이 있네. 전원 다땅 파고 있었던 거 아닐까. 루이스 나오세요. 으개 케매맨! 오, 꼬마다. 아, <개매매! 웃음> 어, <못> 아. <웃음> 어, 갑자기. 걸어, 어, 뭐야, 여기. 여기 <웃음> 뭐야, 님들 누구야. 벗어할 수가 없잖아요, <웃음> 이 상태면. <왜> 그러세요, <웃음> 아우, 수녀원장님. 그만 좀 돌아다니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계속 웃음> 아우너 열기라네 그래서 누구죠? 흠... 뭐랬어? 순수한 영혼이 주님 곁으로 <웃음> 떠났습니다 <웃음> 일할 때내 아, <웃음> 눈에 보이게 일을 했었어야지 우리 기둥 숫자 사준 거 있긴 해요 근데 분홍색 <웃음> 내가 맞춰놨어 아 그래요? <웃음> 그러면은 노란색 영 초록색만 있으면 돼요? 음. 이게 아니네 이거 하나씩 찍어가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찍어볼까? 이래서 거야. 어? 이래서 구. 어? 찍어서 탈출을 하네. 아니 얘들아 근데 지금 탈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 같거든? 아! 타일을 두 번만에 부술 수 있는 그 기능을 바꿀 수 있네요. 세 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로켓이. 이제 죽일 때 네. 악인을 차갑게 매도하면서 심판해주세요. 나도 처음에 보는주인에 사실 내 직업은 수녀가 아니라 도굴꾼이야? 아? 이게 무슨 수녀야? 토건나 크랙 하나 파먹는 수녀들 아니 음... 뭐야 땅굴 왜 이렇게 깨끗해? 야 미친놈들하고 <웃음> 땅만 파냐? 아니, 우리 수녀 관련 광부가 아니었을까? 아니, <웃음> 아니 고속도로를 아, 내놨어 려뭐 어, 오늘은 제 눈에 <웃음>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누가 일을 안했다 어떤 누가 건방진 것이 수녀원장님 눈을 안 피해서 숨어가지고 눈땡이를 피웠어 클라라! 클라라!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누구 죽었어? 나였어 <웃음> 본인 이름 좀 외워라. 오늘 원장님이 <웃음> 발 뻗고 푹 자겠다. 끌수 없지. <웃음> 또 다른 죄인을 찾아야 해. 원통하다. 노란색 명의요. 노란색이 형이요. 저. <웃음> 아, <야. 문소리도. 웃음> 원통하다. 원통의 기운을 아, 시게 맞으셨네. 과연 <웃음> 오늘은? 과연 오늘 케찹이 될 사람은? 돼, 그건 나였다! <웃음> 아이오게아니아네 따라오지 마... 아니...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시 자리를 비었 <웃음> 아... 초색 영. 초록색 영. 색도영이라고 어, 진짜긴네 이거? 개기로요그럼만 뭐 알면 되는 거 아니? 깨진 소리... 왜 이렇게 빨리... 어, 너무 오, 좋아. 좋아. <웃음> 아 좋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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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하나 빼고 다빵빵이라매요 핑크 하나만 돌려서 맞추면 아, 되는 거아니야요 너무 아님. 싫어요? 뭘한 거지 그러면? <웃음> 아, <떨어졌다고. 웃음> 안 돼! <웃음> 아, 오늘은 진짜 모르겠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번엔. 네, 예배 시간 너무 늦어요. 왕시스! 아, <웃음> 잘 가! 훌륭한 네, 무고 승력! 무고 무고해도 죽이시다니 원장으로. 원장님 정말 최악이네요.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웃음> <웃음> 아, 또 시간이 없어. 아니, 하루가 너무 짧아 <웃음> 맨날 땅만 파느라 시간이 <웃음> 아, 뭐야. 아, 진짜 모르겠다. 누구야. 누구까요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 그 시간이 어? 한... 누군가 들어간 걸 봤어. 근데 이름을 못 봤어. 아, 3으로바꿔 4! 네, 아니야. 저0 초는 안 뜨는 오, 거죠? 원래? 아니야. 다음. 야 시간이 없어. <웃음> 시간이 없어. <웃음> 아, <웃음> 아, 어 아닌 거 확인했어요. 아닌 거 오케이. 확인했어요. 뭐지? 왜왜세 명이 안 보였지? 오늘은 헤이티. 네. 안 돼. 통신사. 아니 제... 나 아직 포인트 덜 썼는데. 저는 <웃음> 죄인이었군요. 원통하다. 원장님, 어디 계시죠? 원장님, 어디 계세요? 원장님. 오 자, 마가 돌아왔습니다. 아, 아, 아, 가까스로 탈출했다. 와, 두명 남고. 뭐 밸런스가 진짜? 이게 맞네. 어, 자, ]len트. 이번에는 맵을 바꾸기 때문에 키미밍 수녀 원장인가요? 가봅시다. 그바라시씨 아. 아. <웃음> <웃음> AI 아, 보면서 따라 해야 돼 에프 에프 에프 크바라시씨 뭔데 몇 명이 잡힌 거야 아니 뭐야 야 무슨 일이 일어난 <웃음> <이런 웃음> 거야 아니 이거 아좀 뭐라고 하자고 하자고 생각합니다 <웃음> 야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그세 명이 뭐야? 잡혀? 우리 맵이 끝이야? 뭐지? 너무 좁은데? 아. <웃음> <웃음> 핸닉탭으로 우리 잡았으니까 아. 다음날까지 아무것도 <웃음> 하지 마세요 알았어, 감자라 먹을게. 음. 아, 헐, 헐, 헐. 아, 알, 우리 알. 조진 거 같은데. 근데 여기 벽돌 개수가 현저히 적네요. 167개면은. 아니 근데 이거 에바 라니까? AI가 없어. 아니 진짜. <웃음> 야, AI가 없어. 터토비였는데 <웃음> 엄청 좁아요, 매디. 이건 아닌 거 같아. 아, 이건 아, 인원이 별로 없을 때 ]구나. 하는 맵인가 보다. 그래도 일단 해보자. 프란치스. 아, 찍어도 그냥 가잖아. 이것도 미쳤다. <웃음> 옐로우 아, 아, 옐로우 핑크 오. 빨리. 빨리 이거 말리아 그래, 그래. 그래. 제발 아, 낮은 많아. 숫자여야 되는데 아 <웃음> 아니 위에 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아 땅으로 들어갔어. <웃음> <저> 땅으로 들어갔어. <웃음> 아니 그럼 너무 멀다. 오야잘춘라 오야 이게. 오. 야, 잘 어, 야. 야. 어, 근데 이거 너무 작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맵은 음. 다음에 한4 명이서 할때 하고 키미밍 한번 더하지 뭐. 자 새로운 아. 맵 하나 더 있어요. 음. 과연 이거는 작을까? 아시 간다, 아, 헐, 헐, 헐, 헐. 이거 400개야! 이건 뭐지? 어? 종 쳤어? 종 쳤어. 내 이름 확인도 못 했는데? 약꿍 없는 알렉스를 골라보도록 하죠. 짝공이 <웃음> <장봉이 웃음> 없는... 빨간 <웃음> <발가, 웃음> 알렉스. 중장이라. 알렉스 어떡해. 그럼 짝꿍이 또 없는 헬렌도 가자. <웃음> 가자! 아 종은 한 번만 칠수 있는 건가? 이거 막 계속 치면 사기인데? 와, 얜 음. 진짜 찍기운이 없구나. 희비밍씨, <웃음> <웃음> 열심히 하세요. 야, 이 아이 세개 죽이고 갔네. 아, 한번 치면은 저거구나. 종이 망가지는구나, 그냥. 어, 아, 크래 아, 단단해. 아니, 오, 야, 다네와, 야, 광부들 집합. 야, 이거 블럭 개 많아. 이게 풀방용 <웃음> 맵이네. 아유, 음. 아유, 그 와중에 잡혔었지? 뭐, 걸렸네. 맵그 구경 가면 좀 가면 한번 거? 해보려고 했는데 맵 구경도 못하고. 아, 왜 저렇게 죽어? 어떻게 자. 이렇게까지 온지 나쁠 수가. 본적 없던 데이지. 오늘 너로 정했습니다. 잘 가도록 하 일어났... 아, 진짜 못 죽는다. <웃음> 아 야, 이거 맵이 이거 엄청 어. 넓구나. 파이팅! <웃음> 디딤 아, 아, 아, 그래? <웃음> 찾기도 어려울 것아아 아, 문이 있구나. 아야 이거 맵이 엄청 넓어. 파대! 또 어려웠군. 뭐야? 뭐, 두 명이나 잡혔어. <웃음> 아, 다 떨어져 있군요. 응, 기둥이 어, 또, 또, 또, 또 떨어져, 떨어져 있어. 어 여러분 아. 제가 황금삽을 주었는데 파는 속도 미쳤는데요? l a t e 야 지하실 뭐 <웃음> 운동장이야? <웃음> 완전 넓어. <웃음> 야 지하실이 두 곳이야. 응, 나눠져 있어요. 네, 맞아요. 두 곳이에요 두 곳. 지금 분홍색 있는 어? 곳은 다 팠거든요? 와 어, 야, 어. 이거 큰일 났다. 맵 <웃음> 너무 넓어. 자 오늘은 클라라 너로 정했습니다. 멀어져. <웃음> 와 트리플킬 <웃음> 미쳤다. <웃음> 클라라 나였어요. <웃음> 원장님 어디 계세요? 원통하다. 아니 기둥이 원통하다.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카라노! 원통하다. <웃음> <웃음> 먹고 싶은데 자, 오늘은 줄리아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수녀오장게! <수뇨하지 않게> 저는 죄가 <웃음> <제가> 없습니다! <웃음> <수리아>. 외롭지 않게 <웃음> 우리 보내드리도록 하죠 아, <웃음> 아 <웃음> 미친 거 아니야? 지금이야! 공격해! 아니야! 아니야! 공격해! <웃음> 아니야! 말내버려둬이치 <웃음> 척한 영혼들이고! 야난왜 기둥이 노란색 밖에 안 보여? 3시 어? 쪽에 노란색이 있고 12시 쪽에 녹색이 있고 9시 쪽에 분홍색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어휴 텅텅 빈거 봐! 오늘 밤은 크레이스를 죽여보도록 하겠어요! 나이가 크레이스! 그럼 남은 건케이티가 원장님 배고파요. 굶어 죽었나 봐. 원장님 밥 먹고 집 보러. 우리 여보기가 없고지 않아요? 조용히하세요. <웃음> 오늘은 통신사를 보내보도록 <웃음> 통신사.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세요. 오일 더 언제쯤 말이야? 와 누구지?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이 시간 누구야 할 거예요? 어떡해 마가 마가. 근데 진행이 되고는 있는 거야 생존자님. 아니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겠어요. 준씨 혼자 남았구나. 어. 아, 또망가 아,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가 거기 있으면 아, 뭐하시는 거예요? 아, 땅도 다못봐고 기둥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 <웃음>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웃음> 이 맵이 진짜 재밌... 어렵네. 재밌기 재밌어요. 다시 해보자 이 맵. 원장 누가 하죠? 음... 좀... 랜덤? 오케이. 랜덤? 랜덤으로 해보자. 그래서 원장이 누구죠? 새벽 어? 되면 또 귀신같이 어? 드러나시겠죠? 노호 씨야? 응. 음. 노호 씨가 원장님이다 녹색 기둥 찾았어요. 어어 어, 어, 여기 한명 있었는데 이게 누구였더라? 벌써 광산 갔다 이거지? 신변이 안전하고 싶다면 빨리 올라오는 게 나을 겁니다. 녹색 기둥. 여기 걸렸네. 위에서 누구 있는지 까먹었어요. 오늘 내일 하시는군요. 내일이나 나와라. 음, 이름이 뭔남제 이름 이쁜데 원도하자. <웃음> <웃음> 개웃기. 아니 여기 진짜 도구꾼들밖에 없나봐. 크래커 사냥꾼. 맛있구만. 여기또한 명만 죽이고 끝나겠어. 이거 1인가? 초록색? 네, 다... 초록색 1. 음. 수녀장님 어디 계세요? 왜요? 한명 먹이려고요? 원통빔 쏴드려야지. 원통빔! <웃음> 아딱 걸렸죠. <웃음> 알렉스 나오세요. 아... <웃음> 아, 네. 나일개 열심히 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아, 어, 노랑색 찾았다. 기둥. 찍어보자. <웃음> <와>. 어? 게이상에요 <웃음> 나오도록 세요 <할게요. 웃음> 오늘은 다시 재 산날입니다! 안돼! 아니네. 누가 달고나가 될 것인가. <웃음> 달고나래. 리야리야 <웃음> <꿀리야! 꿀리바! 웃음> 아 어, 아 와, 다오빠오빠 소봉 <웃음> <웃음> 씨랑 잘 맞는 예쁜 일입니다. 아빠, 근데 왜 아빠, 뭐나 번호 봤어, 노란색.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맞네. 오케이 오케이. 분홍색 색깔 봤어? 아니, 그냥 저거 해. 찍어. 찍어 찍어. 아, 아, 여기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Right? Right? o no, right? no. <웃음> 아 세상아. 안돼. 이몇명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확 줄어드는데? 아도! 못한다. 아, 알려줘. 아도 되십니까? 못한다. 니가 아니라고. 아도! 아도! 아도! 아 원토! <웃음> 너무 웃기네. 아 뭐야? 누구였더라? 메리. 로티 메리. 와, 아. 오, 아 그래. 참 이거 다 탈출하겠구만아. 원통빔도 엄청 잘 먹히는 원장을 만났다고 지금. 완전 원통 원장이라고얘한 사람 맞추면은 그 뒤로는 우후죽순님 어쩌다 저 맞혀 버린다고 아. 너하다 재명이. 재명 앞에서 보여. 네? 핑크색만 <웃음> 못 찾은 거 같은데. 저기도 뭐. 바꿔고 있으면은 내가 당겨 볼게요. 너무 많이 맞췄요 어, <웃음> 아, 니야 <웃음> 아. 루수가 없는데? 루스! 루스? 나는 트루스 했지. 봤던 사람 먼저... 우리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 이대로 하지 okay. 못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Okay. 우리랑 같이 놀자! Yeah, 같이 놀자! <웃음> 와, 원장님은 들고 막 흔드네. 막. <웃음> 헬렌 나오세요. 히히히히! <웃음> <웃음> 아, 케이 <웃음> 오케이. Okay, okay. yeah. 야, 이제 빨리 해야 돼! 지금 이름 외우고 있어요, 원장님. <웃음> <웃음> 아니요. 아니야. 맞출 수 있었는데 못 맞춰서요. <웃음> <웃음> 아 뭐야 맞아라. 그 아니잖아 그러면은 아. 이두 숫자 중 하나가 틀린 거야 보란색은 확실히 맞거든? 그럼 초록색이 틀렸다는 건데 나오세요. 왜, 싸 나오세요 왜싸나 다시는 처벌하겠어요 오늘부로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잠깐만 <웃음> 잠아잠 <웃음> 아니, 아니 에바잖아요 노란색은 아니고 초록색에 틀렸나봐. 원통하다! 어, 어, 하다그 정도 거격으로 그 나를 멈출 수 있을 것같으 나의 원통함은 끝이 지 알았다. 이거 누군지 오, 알았다. 아, 쓸데없이 바락하는구나! 너의 <웃음> 운명 정해져 있다! <웃음> 바락! 너의 <웃음> 운명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범인은 누구죠? 옛마? 옛마? <웃음> <웃음> 마 한번 와 <목소리가> 그래도 마지막에살아나와도 아... 레전드. <웃음> 그러니까. 4배밖에 <웃음> <웃음> <웃음> 안 남았네, <남았는데>, 미친. <웃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노란색이랑 핑크색 숫자는 알아냈으니까. 근데 초록은 맨 처음에 내가 말해줬을 텐데. 번호 달아냈는데 시간은 번호 달아. 누가 노란색. 번호가 틀리게 말했어. 누가 말했어? 아, 번호 지금 다 맞췄는데. 사우라? 사라 나오세요 쌈쌈라 쌈쌈아 아 말줄 알았지 라라와 이럴수가 아다 맞췄는데 와아 노후가 이기고 말았어 아니 내가 사라를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쌈쌈라 쌈쌈아를 이겨는 거야 <웃음> 아니 사라 아니다 싶어서 아 내가 아, 또 내가. 트롤 했어? 아, 아, 아 이놈의 주둥아리 <웃음> 자 그러면 막판으로 제가 순녀원장 한번 하고 끝내도 될까요? 응, 그래요 그래. 아 원통 너무 많이 당해 가지고 <웃음> 하도 소리 질렀더니 음, 음 오늘도 우리 수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를 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요? 분홍색 찾았네요. 사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 땅파기요. 뭐. 루스, 케이티, 에마, 루스. 이 여기서 들었어요. 이 이름 뭐이에 이름 어떻게 읽어 이거? <웃음> 아 이린. 알겠습니다. 여기 등장 인물 졸라 많네요. 이름 어떻게 다 외워요? <웃음> 아니 자,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일단 저희 알파칸 기억력 속에서 떠오르지 않는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Sarah. 아불른나우 시계. Sarah. Sarah! <웃음> <웃음> <웃음> <따오니>. 고한 영혼이 <웃음> 주님 곁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군요. s a 남지 못했어. 미쳤냐고 <웃음> <2000년. 웃음> 엠마 조금 수상한 신도로군요 너무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에이. 열심히 일해도 뭐라 카네 그 수녀가 한국인 출신이라 그래요 좀 빨라요 답답한 거못 참아가지고 와 다들 노랑이. 어디 있어 아, 네? 보이질 않네 노랑이. 일단 저는 저의 촉을 믿겠어요 과연 엠마 엠마 엠마 열심히 이 반응은 아, 중간만 갔어야지 찜찜이었네. <웃음> <웃음> 너무 열심히 일해도 문제예요. 나 삐뚤어질 거야. 열심히 일했더니 다혔어 삐뚤어진 거 혹시 입인가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데이지 위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도들은 다들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하고 있거늘 맞습니까? 네. 제 네. 말이 틀린가요? 네. 데이지! 너랑 이 맞췄어요? 보라색만 맞추면 된다 다들 고였어, 이제 진짜 용서하지 네. 못하겠어요 네. 오늘 세 명의 신도를 주님의 곁으로 보내줄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아. 아. 다음은 누구지? 다음으로 데이지. 한 번도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던 데이지. 메리 안 돼, 메리! 안 돼! 안 돼! 아 다음은? 다음은? 그 다음은? 파울린! 파울린! 아! 어디 갔어! 와, 이걸 다 골라버리네. 빨리 가야겠어. 이제 괴롭히러 가자. 종이 부서졌군요. <웃음> 없어져볼게. 응? 음? 방금 누구였지? <웃음> 어떤 우매한 수녀가 <웃음> 감히 <감이> 하는 일을 <웃음> 벗어던지고! 초록쌤 뭐라고요? 6이었던 것 같아, 6. 맞춰놨다. 아원장이 무빙을 좀 치네 아 원장님 게임 좀 치셨나봐 우매한 원혼들 나를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 으 노라 노아 거기서 노랑이 거쳐 놀 당장 나오지 마치 너무 놀랐어 조사진 게임을 잠깐 하다가 아까 자리를 비웠던 노라 앞으로 나오시오 살려주시요 서형 저 게임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웨이. 준비 써야겠네 아래에 나와가지고 <웃음> 트위스 너무 가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 요 조금 애매한 것 같군요 기억해두고 있겠습니다 원원들한테 다 가면서 꿋꿋이 <웃음> <웃음> <웃음> 왜 자체로 그러니까, 진짜 반응도 없어 절에서 <웃음> 스트리머를 하는구나 <웃음> 원원들 절이 좀 가봐요 프란세스 원장님 저책만 늙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저어못 읽은 책을 읽으러 가야겠어 <웃음> 이네명 중에 한 명은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웃음> 우리말이나 들으세요 <웃음> 그렇지 <웃음> 않습니까 <웃음> 오팔 좀더 지켜봐야겠군요 아버님들좀 그만 괴로워요 이쪽에 요리를 하고 있는 신도는 누가 있을까 했는데 밤이 되었군요. 가장 수상하게 보였던 무빙을 보여준 우리 오팔씨 앞으로 나오시오. 왜 그래요. 오팔 양 개띠. 이런 성실히 일했던 아이가 주님 곁으로 떠나가 버렸군요. 탈출은 가능한 건가? 많이 찾아놨을 텐데 stuffed. 저거 돌려주세요 저거만 맞추면 돼요 ]cam.. 아 열렸다 열렸다 열렸어 어? 어? 아 와자 아, 매트리아크라는 수녀 게임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음. 수고하셨습니다 soir.. 아, 도바 존돌 아 <웃음>